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 어,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은 나이파에서 계속 지금 제가 하는 거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쓰고 있고요 그리고 네, 천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천정환 선생님 성함을 빌려주셔서 성규관대 천정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이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트랙이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최근 어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다 올해 거는 마감을 했는데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면 네또 4월부터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계속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 계속되고 있고 어한번서 음. 이것도 신청 기간이 3월 31일까지예요. 어, 어, 꼭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연구하겠다 연구계획서를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 기준은 있습니다. 전인교원이어야 됩니다. 혹은 대학원생이면, 대학원생이면 전인교원의 이름을 명의를, 그러니까 재직증명서 가지고 와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학원생 직접. 그리고 지도교수님 칸에다가 적는데, 지도교수가 아니어도 돼요. 지도교수 확인은 안 합니다. 그냥 전인교원 선생님 인지 보고, 그거를 이제, 재직증명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그, 그 지도교수님한테. 혹은 지도교수님이 아니어도 된다. 있는 거고요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논문이 몇 개가 안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늦게 나왔거나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용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 자체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공짜인지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막 여기 듣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대학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 한업 분류, 이거 연구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디 있니, 교육. 교육, 처음에서 두 번째요. 아, 여기 있네. 교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교육을 했었고요. 기술 분류는, 저는 이제 보통 자이너처리 데이터도 다르니까 여기다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원이, 신청인이 대학원생이면 여기 교수명을 넣고, 그냥 교수님이 신청하는 거면 자기 이름, 성함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AI 바우처 기업 이런 거 아니시면 상관없고, 청년 기업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연구자라면 이런 거 상관없고. 여기서 제 생각엔 한요 정도 요거, 요거만 음. 선택을 해도 128 메모리에다가 1 테라바이트 주니까요. 뭐,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1 테라 더 껴주기도 합니다. 원하면. 2 테라로도 돼요. 또뭐 그렇게 되고 5분 투가 좋죠 확실히 같이 쓸 거면 윈도우도 가능합니다 윈도우도 가능하다는 게좀 되게 매력이에요 윈도우도, 윈도우도 그 윈도우를 쓰는 사람이 있을까 저거 쓰면서 아뭐아 뭐, 아, 있어요 가능 있더라고요 네네. 윈도우 버전은 따로 기재 안 하면은 그냥 알아서 랜 최신 버전 아 윈도우, 버전? 윈도우 서버를 줬던 걸기억 하고요 저 어느 네, 어느 번에 쓰는 거지 우분트 우분트 우분트 네우분투를쓰시니까 편합니다 응. 네네분투 여기 버전 하면 뭐 예를 들면 나는 2십이점 원한다 이십2점 공사 깔아줘요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파이썬 이런 것도 깔아주시는데 뭐 그건 음. 우리가 까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그리고 증빙 서류가 필요한데 신청인이 대학원생인 경우 지도교사 아니어도 된다는 거 꿀팁이죠 그냥 음. 지도교사 아니어도 돼요 그거 확인할 방법도 없고 어차피 전인교원이 이어야 합니다. 비전인 경우는 아마 안 냈던 걸로 같은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괜히 학생이 중요한... 하면 더 복잡하고 어차피 교수 이름 빌려야 될 거면 교수 재직증명서하고 교수가 그냥 내는 것처럼 하면 게더 편하지 않아 완전 편하죠, 사실. 근데 어, 이제... 신청인이 대학생 원인 경우만 재학증명서를 또 추가로 내야 돼. 아,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그 맞아요. 그죠. 교수는 어. 그냥 자기 재직증명서만 어, 내면 맞아. 되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어, 우리 대학원 이제 교수님들 바쁜 연구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좋게 좋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 말도 전전 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적이랑 AI 서비스 분야 같은 게 있는데 뭐 자세히 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사용 내역 나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거가 꼭왜 뭐 이런 이런 알고리즘을 하려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보유 성능 보유 서버 가 없으면 없음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음. 어, 여기를 적어서 뭐 일정도 적고 혹시 이거 어떤 서비스 이게 이게 사실 중소기업이나 벤처 회사들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혹시 있으면 연구실 홈페이지라도 넣으면 좀 낫더라고요. 자세히 적을수록 네 좋습니다. 어, 신청해 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번 선정되면 언제까지 쓰는 거죠? 사용 기간이 아네 사용 기간은 이제 3월 31일까지 해서 아마 4월 한 4월 뭐한 초중순 정도에 아마 연락이 올 거예요 순차적으로 네. 연락이 오고 연말까지 쓰고요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저도 이게 쓰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12월 달에 딱 마무리를 하고 1월 달에 다시 이제 이걸 이용해서 혹시 논문 사서 표기를 했거나 논문을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넣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1년에 한편 정도는 여기 논문 사서 표기를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한 3년째 쓰고 있는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1, 2월에 못 써요. 그러니까 1, 2월에 다시 지원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연장은 돼서 3월부터 다시 쓸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 GPU 사용량을 항상 봅니다. GPU 사용량. 그래서 그 GPU를 매달 어느 정도 이상 안 쓰면 잘려요. 그 GPU를 계속 꾸준히 쓰셔야 합니다. 아, CPU만이면 안 돼요. GPU를 꼭 써야 돼요. 그게 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네, 아, 일정이면 써야 수... 돼요? 네, 써야 돼요. 그게 좀, 아, 좀 피곤하죠, 사실은.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되 있는지 다 오늘 공개하네요. 어. 다 공개하네, 다공개 그래서 예를 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GPU 안 썼다 그러면, GPU 4개 꽂혀있던 게 2개로 줄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되고 최후에는 해지가 됩니다. GPU 꾸준히 써줘야 됩니 네. 근데 이거 어차피 클라우드로 해놨으면 연결했을 때만 쓰게 하면 되니까 딱히 상관없지 않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응. 그리고 조금 또한 가지 단점이 하나 있는데 IP가 아무 IP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어떤 IP 뚫어주세요 해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뚫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좀 짜증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보안 때문에 그래요 그 IP, IP가 필요하다 IP를 뚫어 달라고 해야 된다 아이마다아맨 처음에 한번 뚫어주면 상관은 없는데 새로운 IP를 접속하려면 그게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려주세요